자, 예, 여러분 밤에는곳입니다 이번엔 매크리 공략인데요 매크리 제가 그렇게 잘하진 못합니다. 하지만 너프 이후 이제 올리는데 진짜 늦, 늦게, 늦게 올리는데 지금 이젠 죄송하고요. 한번 너프 이후로 하는 데 네, 매크리 공격 알려드릴게요. 로봇을 좀 이제 다른 캐릭터라고 좀생각하겠습니다 일단은 매크리가 예전에는 난사 데미지가 엄청 셌죠 이거 한방이면은 이렇게 한방이면 리퍼가 한방에 갔죠. 그쵸? 이제는 그렇게 안되거든요? 이렇게 하고 나서 리퍼, 리퍼를 여섯 방이 전부 다헤드 박히는, 박혀야지만, 예, 죽거든요. 라인도 한 번에 죽지 않습니다. 대신 라인 방벽은 위치고 치면은, 예, 데미지 갑니다. 자, 알려드릴게요. 이제 좌측을 이용하면다 좌측. 좌측 어떻게 하냐면은, 아, 이런 식으로, 예. 좌측으로 애들을 맞춰야 돼요. 어우, 맞추기 어려운데 저 맞춰야 돼요? 예, 어쩔 수 없습니다. 많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맞추셔야 됩니다. 난사는 하지 마세요 잘하시는 분은 해석 없는데 처음 하시는 분 난사하다가 예 못맞춰서 동별은 당해요 이게 바로 매크리충입니다 쏘는데 차잘 안맞아요 그죠 차라리, 차라리 일에 점선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물론 저도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이게 하다보면은 점수됩니다 예 하다보면 잘 됩니다 황야의 무법자, 경비들.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게 있습니다. 예를 네, 들어서 이제, 길거리에 있는 트레이서를 만났을 때, 보통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셨잖아요? 자, 난사하는 건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트레이서잡을땐 난사하지 마세요. 예, 만약에 못 잡으면 여러분들 트레이서한테 역으로 죽습니다. 어떻게 하냐. 자, 트레이서입니다. 바로 헤드샷 두 방을 때려주시거나, 헤드 한 대에, VG, V. 예, 근접, 근접. 한대내리시면 되구요 뭐 석양이 진다는 똑같아요 네, 똑같이 그냥 계정과 똑같이 이런식으로 석양이 진다 해두시면 되는데 다 들어가네이 네 이런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머지는 좌측으로 계속 하시고 네. 라인 라이르트를 어떻게 잡을까요? 간단합니다 방금 뚫으시고 계속 대기하세요 대신 이번에 너프된 후에 좋아진 점이 자세히 보시면 옛날에는 매크리가 이제 장전이 늦었는데 빠릅니다 잘 보세요 장전, 장전이 빠릅니다 상당히 느게지실겁니다 네, 이게 장점이에요 오히려 매크리 잘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점이죠 네, 왜냐면은 쏠때 쏘고, 쏘고 쏘고 쏘고 쏘고 쏘고 장전 빨리 하고 또 쏘고, 쏘고 쏘고 쏘고 장전하고 또 쏘고, 쏘고, 쏘고 어이, 쏘고, 쏘고 쏘고, 쏘고, 쏘고 쏘고, 쏘고, 쏘고, 쏘고 이런식으로 되니까요 그쵸? 그리고 가까이에서, 가까이에서 헤셔샷하고 멀리서 헤셔샷하고 데미지 차이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멀리서 썼을 때한대 예, 3분의 1정도 알죠 3분의 2예딱 네, 3방입니다 자 가까이 있었을때딱제 예상 두방 저도 한번도 안해봤는데 진짜 지금 한번 보여줄게요 실험 안했습니다 두방이 죽을거 같아요 맞죠? 예 네, 두방이 죽습니다 트레이서같은거 웬만막확돌아잖아 안보이지? 그쵸? 선거 한번 딱 치세요 팔지마 기다려주세요 팔찌만. 이게 트레이서입니다 트레이서를 잡을 데메이크레가참 유용하거든요 파라도 은근히 공주 있는거 하나 이런식으로 팔라이파라요 이제 막공중에서 저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쏴주면 되니까 예 네. 물론 못 맞췄지만 자 트레이서 하나 아, 둘둘예 네, 이런식으로 해주셔야 돼요 이제, 이제 바뀌었습니다 올 경쟁시즌 올 1시즌 되면서 바뀌었습니다 맥크리가 여러분들 공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장치. 심장치. 심장치. 심장치.